아이 <목소리도> 와, 이거 완전 가보 도록 할게요. 다붙여놨 죠？제대로 자 화이팅 합시다. Oh, 명령 은 제가 할게요. 그 랠까요？그 랠까요？그 랠까요？그 랠까요？그 램까요？그 램까요？그 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 오오 <웃음> 예스 케이 주변에 잡문만 좀 일단 잡아주세요 기차나 해놓기 뭐야? 기차나 애들 근데 중2팀 해놓은 상없잖아요 <웃음> 벌써 안안 우자싸워라 그냥 안되겠다 공격! 와 개쎈데? <웃음> 표소로 들고 왔습니다 아 와, 새끼 좋네 어, 상당히 좋네 어우다이 이게, 이게 자 공격 얘들아 다 살아 오 어, 움직인다 와. <웃음> n o w h a n y of r e the m i d o t g a o n o e g u y r e o d i n g t o m e n o God! Please! No! Okay, okay. m o v 아이겨저희 중이네요 오! 3 0 0지 뭐야 와.. 세게 세다 옛만에 <웃음> 감정당해서 보듬중이네 보듬 야 이거 메갈로도는수영들이 수용도에... 오우 야 들어 뭐야 버렸다. 오! 들어버렸어들어버렸어 <웃음> 방금 늦게 없어졌어 소라 거네력또봐와세다우리 멀리 쏴야겠다 그냥 네 너무 데와 그래도 나이스하네 역시 육성한 포이 있어 <목마다> <목마다> <목마다> <없이> 뭔가... <요> <요> 오케오케오케 나 쟤네들은 그냥, 그냥, 그냥 잡바로기 할게요 그냥 채영 말하기 어차피. 응. 우리 장어 모. 어 테크 세세 아주 세 좋아 좋아 좋아 대기 잘 들어가 역시 테크. 어우 야. Scratch one 어어어 나온다 에이. 나온다 나온다 공격어나 들어갔어 소용돌이큰났다아아아 살려줘 어나 빨린다 <웃음> 빨리 들어가 <들어갔다>. 살려줘 <웃음> <웃음> 어어디잘 싸고 있네 아주 좋아 아 쉬운 보람들이 느껴지않아요 너무 상취감이 좋아 지금 <웃음> 안돼 또 빨리 들어갔어 근데 <웃음> 이거 빨리 들어가면 또 하고 뭐안 먹는 거 없는데? 드러, 빨리 들어가기만 하고 오히려 더 편한데? <웃음> 아 너, 너무 너 어지러워 오케이 오케이 나왔다 나왔다 아 보람했어 아주 좋아 이정도 알파도 깨임할 만한데? 알파는 이거 받는 데미지 1 10, 0몇파밖에안 10 들어가요 진짜 꿀빨고 있구나 와 빨리 들어간다 <웃음> 와아그키꾹안 그래. 그 누르면 은안 나가지 형들에서 와. 거의다 거의다 꼈다 거의다 꼈다 얘들아 좀만 더파이팅해 잡아라 빨리 들어간다 주인을 위해서 19만 잘마안 나오지 <목소리> <목소리> <목소리> <목소리> <소리> <웃음> 마지막, 마지막, 마지막! 오, 뭐야 공격야 저거. 조심해, 조심해, 우와! 어, 대박이다. 어. 장어, 장어, 장어, 장어. 무슨 소리야? <목소리> 아 주소 너무 멋있어요 주소 분단야 주인 잡는다고 바로 달려와 준거 봐 감독인데 <웃음> 새끼들 야 아빠가 잘 키웠다 자식 키운 보람이 있네 나 온다 왜한 마리 이되나 아픈 말이, 말이 구나어 나한테 온다 나한테 온다, 나한테 온다, 나한테 온다. 아, 빨간다! 려빨려 <웃음> 들어간다! 아, 재밌네 지려 <웃음> <빨려> 들어간다! <웃음> 저로 갔는데? 됐다, 나왔다, 나왔어까지 여기까지! 가라까와 멋있어, 지 여기까지! 이기라지거지 이게 까지여기지그기까지여기까있여기지여 <웃음> 그렇대 도와주기 위해 나한테 아, 락을날끝 어. 아, 로 와... 아빠가... 아 간다. 아빠 이렇게... 아, 끝났다. 이거 오케이. 잠만 아, 만... 아, 만... 아, 만... 아, 만... 아... 만... 어어 나이스. 나이스. 나이스. 나이스. 고생했어 나이스. 얘들아 나이스. 아 재밌다 진짜 몸 뒤져보자 제 투표로 어. 몸좀 뒤져봐도 되겠습니까? 네 근데 빨리들어갔네요 정돌이 어... 아... <웃음> 어. 안돼! 안돼! 내메갈로토내메갈로토하지 <웃음> <이상하지> 못하고 있어... <웃음> 내아 그럼 이타이밍 아! 따뜻말했어 ㅋ ㅋ 나. ㅋ ㅋ ㅋ ㅋ ㅋ 아! 이 <웃음> 알파, 알파 드리몬 갈라고 지금 렉스를 20마리 테크 렉스를 그 제네시스에서 구해 왔습니다. 어 일단 이자, 프레스, 프레스, 프레스, 프레스. 반피 날라갔는데, 조심해야 될것 같아요. 조심해요. 아파요, 아파. 이들은. <웃음>